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일전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조금 더 쉽게 스윙을 만드는 방법 그세 번째 다운스윙 방법인데요. 네,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설명과 보충설명 그리고 두 가지 다운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세 번째 방법 오른손을 이용한 그리고 오른팔을 이용한 다운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잡이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할때 왼팔, 그리고 왼손을 이용해서 다운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듣기로는 오른팔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오른팔 같은 경우도 잘만 사용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디턴과 함께, 이 팔이 쓰인다면 더 좋을 것이고 물론 바디 턴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오른팔만 사용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어, 다운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운스윙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백스윙을 올라가는 방법 자 오른팔을 길게 뻗어준 상태에서 왼손 세손가락을 말아준 상태로 우리가 백스윙을 쉽게 올라갔어요 자 그랬으면은 지금부터 우리의 포인트는 바로 이 오른손 손바닥이에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왼손을 말아지게 되면 오른손 손바닥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있게 돼요 자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른팔을 이용해서 이걸 앞으로 보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 시작부터 내려오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하면서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원포인트 레슨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게인아우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 손바닥이 정면을 바,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앞을 향하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향하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 오늘 알려드릴 오른손바닥의 내용은 바로 뒤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이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이 상태 그대로 오른팔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바닥은 나의 타겟의 반대편을 향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바닥의 방향이 타겟의 반대편을 향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겟의 반대편을 향하는 오른팔을 그대로 땅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클럽은 스윙 궤도를 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정면 카메라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클럽이 돌아갈 대로 다 돌아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로테이션까지 같이 끝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오른손바닥을 뒤를 향하게 그리고 정면을 향하게.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앞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뒤쪽과 아래쪽을 향하게. 이렇게 오른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서 오른손에 집중을 해서 스윙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이 굉장히 쉽게 플레인을 타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무조건 오른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오른팔은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오른손 손바닥이 어느 곳을 가리키냐를 포인트를 주면서 백스윙 갔으면 은 오른손바닥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오른팔을 펴서 오른팔을 밀어내주기만 하셔도 조금 더 전보다 쉽게 인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면서 이쁜 드로우 볼을 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른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른팔이 뒤쪽을 향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몸에 회전을 집어넣겠다고 몸을 돌려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은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하실 때 몸을 최대한 억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이 뒤를 바라보게 오른팔과 왼팔을 움직여주셔야지 조금 더이 스윙이 이쁘게 라인을 타면서 지나가지 지금처럼 몸의 회전을 먼저 선행을 시키거나 혹은 잘못 집어넣으시면서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스윙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게 돼요. 네, 자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바디턴은 자제를 해주시는 상태에서 자 백스윙 올라갔으면 몸을 잡아놓고 오른 손바닥이 뒤를 에 바라보게 오른팔을 길게 펴주시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기만 하시면 은 오른팔꿈치는 펴지면서 손바닥이 뒤, 그리고 아래 이렇게 두 군데를 향하게 포인트를 하나, 둘, 찝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로스루까지 낮고기게 뻗어지면서 여기서 마지막 몸턴으로 피니쉬만 만들어주시면 은 조금 더 쉽게 전보다 편하게 오른팔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면서 공을 칠수 있을 거예요